이번에 배웠던 좀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이거보세요 제가 7개월 동안 진행한 바디비딩 컨텐츠에서 느낀 점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뒷담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3 5이 되면서 뭔가 마랑이 남성성이 뭔가 퇴색되고 있다는 라걸 느껴서 좀 뭔가 도전해보자 이래서 바디비딩을 도전했거든요 제가 목이 길다 어깨가 좁다 뭐 게다가 많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제이 승모근을 부상을 당해서 어 승모근이 한쪽이 없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처음에 우리 광호야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잘 못했고 또 계속해서 이어진 부상들 몸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실제로 제 몸을 보고 나서 어 해주셨던 말이 아 이거 어렵겠다. 광호 코치와 마왕 형님이 바디빌딩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클래식 피지크나 이런 게 조금 더 몸에 맞지 않나 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바지 입는 마랑의 모습보다 그래도 하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원할 테니 그러면 클래식 피지크를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클래식 피지크를 나가게 됐죠 그렇게 배우다가 이제 3월 달에 어 저희 컨텐츠가 방향을 바꿨죠 노선을 바꿨는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 운동을 배우는 것 바디빌딩을 본업으로! 선수 생활을 본업으로 하시는 프로 선수들을 이제 좀저 만났죠 아니, 그 첫번째가 바로 킹유진 선생님! 마라왕 광배의 첫사랑이에요 킹유진님이랑 운동했을 때그 다음날 광배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처음 느껴봤었고 야등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킹유진님은 이, 이 오프 더 레코드에 요게 좋아요 요게 좋은데 죄다 19금이야 <웃음> 아니, 일단 재밌어요 일단 재밌고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근데 김유진님의 등을 만졌을 때에 진짜 입체감이 대단했고 두께감도 엄청나서 이제 그때부터 잔시감이 완전 쭉 떨어졌어요 그 친구 다음에 만난 선수가 이용승 선수님이셨는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세요 굉장히 예의가 발랐고 약간 색깔 자체가 그냥 바디빌더 이거 빼면 이거 빼면 허수아비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천천히 이제 좀 더워지는 시기였고 이제 다이어트 식단도 좀 조금씩 뭐, 모르지만 챙기려고 했던 시간, 시, 시기였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식단 어떻게 먹는지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 했더니 음 그래서 지금 몇 끼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한 끼밖에 안 먹었다 했더니 어, 지금 시간이 이런데 왜한 왜 끼밖에 안 먹었냐 어, 지금 뭐 콘텐츠 찍느라 뭐라 하느라 지금 못 먹었다 갑자기 그렇게 원하던이용수 님께서 왜못 먹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왜냐면 지금 컨텐츠 찍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싸우셔야죠. 아 아유 아유 생각 못했다고 그래서 싸우면은 지금 막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막 두끼 새끼 하면은 두끼 새끼막 하면은 그거 막 상하지 않느냐 했더니 상하더라도 먹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지?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어. 몰랐었죠. 어떤 일이 있어서 식단을 못 먹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갈아서라도 마셔라. 그렇게 해야만 만들어진다. 내 말만 믿어라. 진짜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식단을 어딜 가든 쌓아왔고 어디 가든 놓치지 않게끔 바뀌었던 계기가 우리 이용수님께서 어그 말씀해주셨을 때 그 다음이 우리 기관 형님 바디비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대선배고 경력도 너무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잘 몰랐죠. 그래서 대개는 컨텐츠를 찍으러 간다는 식으로 했어요. 유튜브 유튜버라는 이제 마인드로 다가갔는데 기관 형님이랑 운동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고쳐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제 당시 제 컨디션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좀 맞춰서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관 형님 그런 게 없었어요. 운동의 강도가 아 이렇게 운동해야 강도를 잡는구나라고 처음으로 가르쳐주셨던 분이 우리 기관형님. 어뭐 식단이면 식단, 운동이면 운동,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기관형님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운동도 가까워서 어, 자주 하러 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운동을 배우러 우리 최봉석 선수님한테 갔는데 바디빌더 선수도 다 사람이구나. 최봉 수술님은 진짜 엄청 거대했어요 이번은 진짜 귀여워요 굉장히 예의가 바르셨고 내가 어깨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어 연기하시는 거죠? <웃음> 그래서 어 연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에이 그래도 마랑님 운동 진짜 잘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웃음> 막 이러고 처음으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어깨가 좋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어깨에 대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 어깨면은 진짜 처음이라고 생각하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어깨다 선수인 내가 봐도 좋다 그래서 이걸 좀더잘 갖고 이러면 정말 큰큰 큰 강점이 될 거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 정말 큰 강점이 됐잖아요 우리 봉석 선수님 덕분에 네, 된 거예요 진짜 아그 다음은 형님인 줄 알았던 내 동생 성엽이성엽이를 어, 처음 본건 옛날에 성엽이 센터에서 다른 분이랑 컨텐츠를 같은 콜라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잠깐 대관했었는데 그때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저는 진짜, 진짜 관장님인 줄 알았어요 그냥 관장님 두 번째 만나자마자 제가 아, 형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했더니막 막 웃으면서 예 어서오세요 화랑님 하면서 막 인사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십니다 제가 동생입니다 하면서 왔다 성엽이랑 운동을 딱 했을 때 이거다 왜냐면 기존에 만났던 선수분들은 대개는 프로그램 자체가 랩스가 높아요 그리고 그 강도를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랩스를 높이느냐, 세트수를 높이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엽이는 중량을 높이는 거였어요 야이 프로그램이다 이거다. 성엽이랑은 컨텐츠 쪽으로는 두번 찍었잖아요. 근데 사실 막 여러 번 갔어요. 왜냐면 이제 운동 다 끝나고 이제 고생했다. 아, 고생했고. 그래 당연히 멋졌딱 이랬는데 성엽이가 진짜 진지하게 저한테 먼저 와서 형님 운동 봐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얘가 유력 프로 2등을 하고 와서 진짜 폼이 대단했고. 저도 이제 아 성엽이는 대단한 친구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을 때 봐준다니까. 이게 의한 거예요.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성희이 눈에서는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 아, 이런 것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운동을 봐주면서 진짜 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십 명의 운동선수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성희이의 운동 티칭 능력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까지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이 얘는 진짜 1회에 뭐 100만원도 아까울 정도로의 엄청난 그, 그 티칭 그래서 내가 동생이지만 계속해서 존경을 하고 있고 제가 성협이에 배운 어떤 그런 근본적인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에 다 세팅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 운동을 우리 이준호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는데 준호 선생님의 티칭은 그 열정 자체였어요 내가 아무리 이해를 못하도 못해도, 못해도 선생님의 열정으로 다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어떠한 수학 과외를 받든 아니면 뭐 영어 과외를 받든 이런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가 안돼안될수 있어요 학생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르쳐주는 그 열정이 학생이 느껴지면 나도 덩달아서 그 열정을 받아지게 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 공, 공부 효율이 높아지는데 또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배우러 가는 입장이니까 대부분은 많이 배우려고 흡수하려고 이렇게 집중을 했다고 하면 준호 선생님은 약간 좀 유튜버 쪽으로 저에게 배우려고, 서로 배우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잔을 비울 줄 아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그 다음에는 타노스님 딱 보자마자 야 별명도 왜 타노스인지 알겠어 악당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견고한 철학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잖아요. 타노스가 남작그 자체였어요. 와 이렇게 되고 싶다. 소리도 참 멋있고 키도 이만큼 크시고 프레임은 이만해가지고 그냥 그거 그 한마디로 저는 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성환 형님이신데 귀멸의 칼날 중에 요리치 알아요, 여러분들? 요리치라고 그 만화에서 최강자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약간 약간 최종 보스인가? 정말 매너가 좋으세요. 그 젠틀 그 자체예요 형수님한테도 정말 젠틀하시고 어, 세원 형님 같은 경우도 어, 저한테 어, 따로 전화도 주셔가지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어, 정말 고마우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김승현 선생님이신데 제갈량 사마이 육손 그리고 그 고리 그 고른 그 아직도 가끔 꿈에서 나와요 그 고리 3D 환경으로 보는 <웃음> 느낌이었어요 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만나잖아요 귀멸의 칼나도 보신 근본적인 분이시고 계속 드립을 치려고 <웃음> 재밌는 분이셨습니다 좀 혼란스러워서 조언을 구할 때늘 계셨던 분입니다 어, 뒤에서 안보이는 곳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아그 다음에 만난 친구 재원이가 아이비피프 프로전에서 1등을 하고 올림피아를 가게 됐을 때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무대에서 직접 봤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이래서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생활 패턴도 생활 패턴이지만 얘 갖고 있는 마인드나 그리고 어떤 습관들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 운동 강도가 사실 제가 저는 그 운동 강도 없으면 운동을 안 해요. 얘 때문에. 저는 늘 운동할 때 무조건 강도 이 강도가 나오지 않으면 운동이 안 됐다. 기분이 나쁠 정도로 집에 갈때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운동 강도만 찾아요. 재훈이가 그거를 저한테 심어놨어요 인셉션, 인셉션처럼 뭔가 제 머리에 심어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성엽이랑 강민이한테 코칭을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근데 제가 비밀리에 이 대회를 신청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 때문에 일부러 오실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좀 노이즈가 싫어가지고 제가 몰래 해서 대회 당일 한, 한 5일 전? 그때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성엽이랑 강민이가 스케줄이 있다 해서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기관 형님도 그때 막 바쁘시고 막 이런데 근데 내가 재훈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친구가 그 10월 2일 일요일 그 당일에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하, 생각하면 진짜 너무 고맙죠 코칭 해주겠다 하자마자 그날 그 당일 날에 카톡 와가지고 몸 상태 좀 보자 사진 찍어 보내라 뭐 식단은 지금 어떤지 표좀 보자 어 이거 괜찮다 아, 이거 좀 올리자 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열정 있게 봐줬던 친구거든요. 하나를 하는데도 진짜 열 가지를 다 쏟아부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구나. 아 그리고 우리 마선호 형님, 우리 마왕 유튜버, 제가 만화 캐릭터 주인공처럼. 매 에피소드마다 어떤 게 느끼고 어떤 그러한 그러한 스킬들 이런 걸 하나씩 습득을 해가 나가고 있어서 점점 제가 바디빌딩 세계에 대한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당시가 아 형님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가려져 있어요 형님의 포징 티칭 때문에 형님의 운동 능력이 가려져 있어요 운동 진짜 잘해요 운동을 못 따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운동을 하루에 두번 해도 에너지가 넘칠 정도로 전성기 중에 전성기야 운동 전성기 굉장히 자신감으로 가서 운동을 했는데 못 따라가 못 따라가 이 형님의 이 포징 티칭은요 이건 이건 이건 돈으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첫대회고막 떨려서 제가 배운 대로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지금은 거 항상 영상보면서 아쉬워하는데 전략을 짜주셨거든요 포징에 대한 전략 심사위원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그 전략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전략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 이건 제가 만약에 어, 또 나가게 되면 그때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거,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허락을 받고 말씀드릴게요 아 형님 최고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 우리 황철순 형님이신데 저는 그 아직도 안타까운 게 형님의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로딩 때갔잖아요그 수분 조절을 하던 때라 수분 아예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로딩 때는 좀 운동을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다가 막 지나고 그러더라고요 상체 운동을 하는데 하체에 지나고 입이 말라가지고 이게 아파요 땀도 안 나고 몸에 열은 나는데 막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나빴을 때 운동을 배웠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전 사실 바디빌딩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황철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어, 바디빌딩에 문외한 사람들한테 이 피트니스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라 알린 사람이 황철순 형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 자체가 한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형님 카운트 하나하나에 뭔가 혼이 담겨있는 것처럼 운동을 정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진짜 제대로 만약에 생체 배웠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남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민이 강민이는 제가 좋아해요 네. 강민이가 정말 지금 나바에서 오연패할 정도로 대단한 선수인데 강민이가 진짜 오고 싶어 했었어요 제가 이제 늦게 말한 거라서 어쩔 수 없었고 이제 아쉽게 못온 거지 얘가 뭐 온다고 약속을 그막깬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오라고 한건 아니에요 쥐가 온다고 그랬죠 또 나중에 또 내가 나가면 그때 도 온다고 그랬으니까 어, 형 괜찮아 괜찮아. 잘살봐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만나 뵀을 때에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좀 공유해 봤는데 다른 빌더분들과 비교했을 때제 체형이 바디빌딩 할 체형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또 왼쪽 축목은 없기 때문에 등 불균형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또 무릎, 어깨, 목부상을늘 달고 다녔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진짜로 이번 대회를 통해서 팩트가 돼 버리면. 뭔가 다시는 바디비딩 도전못할것 같고 다행히도 1등을 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었고 와.. 그때 느꼈던 희열은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뭐가 어떤 자신감이 생겼는지 알아요? 뭐든지 가능하다 제 영상들 을다 보면 아시겠지만 전 흉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가슴이 강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번 댓글들 보면 가슴이 뭐 이쁘다 복근식난 복근... 야, 내 복근은 맨날 왜 이러냐 내가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었 여러분들 제일 걱정 난 복근쉐프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다른 사람만 여덟 개고 잘 현명하고 왜 나는 이게 안 나오냐 막 가... 이번 바디빌딩 도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거는 광대였어요. 등. 등판. 난 이런 등판을 가질 수 없다.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건 타고난 사람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면 돼. 자, 올바른 방법과 시간과 노력을 부으면 이게 완성이 돼요. 마치 연금술사가 된 느낌이야. 난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제가 이제 딱 일주일 이고 이번 주부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좋고 운동을 빨리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제 제가 어제 제 가슴 운동을 했어요. 오랜만에 신나게 했죠? 타겟팅에 가슴만 높거든요. 근데 진짜 근육통이 가슴만 따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내가 운동을 잘 배웠어요. 아이칠 개월이 저는 되게 짧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1 년만 더 된다, 와 어떻게 변할지 나 너무 흥분이 돼요. 지금도 막 지금 자신감이 너무 충만해 있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한번더 나가게 된다면 저는 이제 대회를 직접 제 몸을 봤잖아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이미 지금 제가 다 세팅해놨거든요 진짜 하체랑 등 게다가 제 빵디 보셨죠? 빵디를 힘을 못잡아서 그렇지 내 빵디 대, 대왕빵디야 난내 엉덩이가 진짜 크고 이쁜 걸 알고 있었지만 보니까 진짜 이쁘대 이세 가지의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면 설레! 어떻게 변할까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여러분들 가슴이 강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복근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근데 저는 진짜 알잖아 나 없어요 안좋아 쉐이프가 안좋아 게다가 내 등도 굉장히 불균형이고 아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운동이 진짜 신기해 되는구나 야 너도 할수 있어 이번에 배웠던 좀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 뭐 기능성 훈련이니 근력 훈련이니 그래도 구력이 꽤나 많잖아요 구력이 꽤나 많았는데 이, 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제가 못 배울까봐 아예 백지 상태로 해서 만들었어요 잔을 비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버렸어요 아예 잔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싸그리 운동 방법을 다 바꿨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하나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크게 배웠던 것은 뭐냐면 중력에 속지 마라 벤치프레스 중력과 반하게 수축하면 중력과 멀어지고 중력받고 중력을 견디고 중력을 받고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근데 그런 그런 원리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수축 수축이에요 수축 수축 즉 수축과 이완이 아닌 수축과 수축인데 신장성 수축 이거만 아시면 제몸 좋아져요 무게를 버린다고 할 때는 수축 이완이고 무게를 먹는다 했을 땐 수축으로 밀어내고 수축 잡았잖아 그럼 잡힌 걸로 신장을 하는 거예요 늘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냥 힘을 빼면 이완이잖아 얘가 바로 수축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7개월 동안 배운 거예요 물론 동작도 중요하고 내외전 외전도 중요하고 무슨 타겟팅 위치를 위쪽 아래쪽 어떤 운동 종류 다 중요한 건 맞지만 핵심은 수축과 수축인데 이거를 이 간단한 것을 몰랐다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것은 진짜 맛집을 안 가봐서 그래 진짜 맛집 가면 맛있는 게 아니야 행복해 이제는 광배에 펌핑이 들어가요 성원 형님이랑 같이 운동했을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팔이랑 가슴 운동한 것처럼 지금 펌핑이 느껴지냐? 안 느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형력 형이 만져보세요. 만져봐. 대원근. 만져봐.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죠? 이 핵심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진짜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성현비가 저 가슴 운동할 때 찢어. 찢어, 찢어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건 몸 좋아지려면 무조건 해야 돼요. 자, 숨겨진 보석을 드러나게 할수 있는 어떠한 빗질이야, 빗질. 그냥 흙인데, 그냥 돌인데, 이거를 빗질해서 물로 깨끗이 씻으면 보니까 다이아몬드 뭐야. 얼굴 난리 났잖아 이번에. 범세트 표정 발사. 운동에 집중했을 때, 하루에 두 번씩 운동했을 때는 한 2,50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그냥 백미 그리고 닭가슴살 아니면 뭐 소고기 탄수화물을 순수 탄수화물로 150에서 200 정도를 먹었고 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 시즌 때는 칼로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는 1500 칼로리였고 탄수화물은 절대 안, 안 바꿨습니다 탄수화물은 차에서 무조건 150g을 지켰고 다른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을 줄였죠 왜? 단백질을 반으로 완전 줄여서 100 어, 적게는 80 정도 먹었죠 저희 이거 못 참다 우리 하이밤에서 나온 이 속프닭 오리지널로 먹었고 시즌 때는 정말 타이트하게 식단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비드 닭가슴살 이라고 있어요 그 수비드 닭가슴살을 먹었죠 하루에 한 봉씩 단백질 함유량도 굉장히 높았고 칼로리도 100칼로리밖에 안돼서어 품절되는 바람에 이걸로 먹었어요 그럼 뭐 시중에서 팔수 있는 거고 저희 하이퍼 제품이 아닌데 이거 소고기 패티로 먹었었죠 비시즌에는 뭐 어차피 칼로리 걱정 안해도 되니까 좀 맛있는 닭가슴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말고 통가슴살도 있거든요 이후에 행보는 일단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성원이 형님한테 감사하다고 따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성원이 형께서 제 모습을 봤다 한 1년 2년만 더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매너리즘을 와서 도전을 했는데 우리 요리치성원이 형님께서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네. 뭐 한번 더 나갈지 안 나갈지는 진짜 뭐 정해 놓은 게하나 없고 그냥 지금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운동이 지금 재밌어서 운동을 계속 할 건데 뭐 다시 뭐 마랑으로 돌아온 거죠 마랑으로 네, 좀 돌아오고 자, 이렇게 제가 7개월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바디빌딩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100만 기념 우승 기념 그리고 하이바비 1주년 기념이거든요 그래서 111 기념으로 크게 이벤트도 준비했고 어, 이후에 나갈 컨텐츠로 계속해서 조금씩 네,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었구요 여러분들 다음 컨텐츠는 먹방이나 아, 브이로그에서도 뵐게요 자 그럼 안녕!